어, 저희 생산품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서 연간 약 5천만 개 정도의 제품을 국내외 100여 개의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